모두들 반응. 안녕, 원치. 우린 사자이야 사자, 영어로는 마인 얘들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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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재미있겠다! 사자, 라이언 모두들 안녕, 우리 사자야 사자, 영어로는 라이언 수컷이 나는 멋진 갈기를 가지고 멋진 갈기와 큰 덩치 덕분에 백수의 왕이라고도 불리지. 음. 암컷인 나는 멋진 갈기가 없어. 하지만 대부분의 사냥은 내가 하지. 음. 사자의 수컷은 멋진 음. 갈기가 있고 암컷은 사냥을 잘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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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자의 갈기는 몸집을 커 보이게 해서 다른 동물들로부터 무리를 지켜내 나는 찰랑찰랑 사자, 와인언 사자가 쿨쿨 자고 있어 투컷 사자는 하루의 대부분을 그늘에서 쉰다고 해 음, 음. 힘을 아끼면서 가족들을 위험에서부터 지켜내지 최대 30마리 정도까지의 무리를 지어 생활한데 사자는 무엇을 먹으면서 살까? 사자들은 얼룩말, 가젤 유같은 고기를 먹는 육식동물이야 음, 음. 다들 안녕, 다 들. 안녕. 나는 찰랑찰랑 사자, 와이엔 찰랑찰랑, 와이엔 Okay. 오늘은 사자에 대해서 관찰해봤는데 재밌었니? 다음은 어떤 동물이 나올지 궁금하구나. 그럼 모두들 안녕! 사자야 안녕! 오늘 사자를 만나봤는데 어땠니, 얘들아? 사자는 암수 구별이 쉬워. 찰랑찰랑 수컷 사자 갈기는 정말 멋있어? 갈기가 찰랑찰랑하는 사자를 만나봤어. 다음에는 더 신기하고 멋진 동물들로 찾아올게. 어린이 친구들 안녕! 레인코우 플라워 친구들에게 구독 버튼을 눌러줄래?